이게 다지금요 와, 이게 다무엽예요 예. 네. 아 그러게요. 엽지 귀엽지. 귀죠 DK입니다. 네. 아 오늘은 갑자기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와서 DK랑 이제 항상 밥을 주는데 금붕어 상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렇 그래서 금붕어들을 상세히 좀 봤는데 물2라고물이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붙어 있는 금붕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붕어들을 잡아내서 물이를 떼어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요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DK한테 바톤을 넘겨서. 어, 어떻게 어 무리를 제거하고 도대체 몇 마리가 붙어있어서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K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는 보통 금붕어들 있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금붕어들이 수입될 때 국내 금붕어나 그런 것들 거의 다 노지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이생충 무리는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원래 여기 무리가 없었어요. 없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난주 들어오고 하면서 검역이 충분히 되지 않은 난주들 잘 데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 된것 같거든요. 그 전에 전혀 없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좀 보다가, 어, 얘네 왜이래딱 봤더니, 뭐, 꼬리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심지어 눈에도 붙어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조치를 해주게, 해주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잠깐 질문 하나 하는데, 네. 뭐 초보적인 질문이겠지만, 물이는 거의 외부적인 것 때문에 된 건가요? 외부적, 외부적이요. 1 0 0네니다 100%. 100, 네, 100 아. 안에서 갑자기 생길 수는 없어요. 아, 갑자기 생길 네.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빼야 되니까 네. 물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다 떼어냈겠지 내지만 네. 물기는뭐 이렇게 번식하거나 뭐 증식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번식해요 안에서. 아, 안에서 네, 번식하고 네.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아... 진짜 다 많이 늘어나서. 그러면 지금 저렇게 금붕어의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리가 존재할 수도 있나요?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 바닥이나 네. 아. 지금 이미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무리가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딱 눈에 띄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약품좀쓰셔야 돼요 아. 약품을 써서 그 완벽하게 계속 박물될 때까지는 좀한 2, 3주 정도 기간을 봐야 될것같아요다 가봤고요 한 마리 한 마리씩 해주는 거죠? 네 봐야 되니까 네, 제일 심한 안주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아우. 그리고 이 뜰채는 저희가 오늘 사용을 하고 예. 소독 후에 재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이거 보이세요 지금 위에서 꼬리 지금 보이세요? 와, 에이. 확대. 이게 다 지금 와 이게 다 물이에요? 네. 아. 장난 아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죠 빨리 아우... 이거예요 보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예. 네. 아... 이게 물입니다 아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 이 무리가 있으면 그 부분들이 계속 계속 빨리 제거를 안하시면 괴사가 진행 되거든요 아. 얘는 도망쳐서 돌아다니네요. 헤엄치는 거 보이세요, 물이?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흰색 예, 예. 끝에. 예. 이건 물입니다, 이거. UFO 같이 움직이는 거. 예, 예. 그리고 얘네가 잡으려 그러면, 예. 삭삭삭 몸으로 계속 딴, 딴 부분으로 도망가요. 지금까지 잡은 게둘레여섯 여섯, 열마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세요, 베이지리입이 네. 응. 여기도 있아요다1네 이거 한마리에 지금 스0마리 이상 붙어있던 것같습니다 그렇죠? 네. 응. 응.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요주한마리 몸에서, 지금 몇마리죠 둘레 여섯 여덟 열 마리 이상 한 아마 지금 발견 못한 게더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잡아내면서 추후 한번더 넣기 전에 또 보겠습니다. 예. 제일 힘든 게요. 그 방금 난주 같은 경우는 예. 예. 색깔 구분이 잘 갔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이랑 예. 하얀색이라서 예.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색깔이 자체적으로 검은 애들은 오. 구분이 잘안 가요. 음. 아까 제가 봤거든요 여기 있다. 담았습니다. 오 얘도 꼬리에 오, 몸통 이쪽에 많아요. 우리는 그금붕어한테만좀 이렇게 더 많나요? 금붕어라기보다는요. 네. 저희 저, 저번에 인디안 나이프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보통 동남아에서 수입된 애들 중에서 노지에서 키워주고 사육된 애들. 네. 노지라고 하면 이제 위가 뚫려있고 네. 이런 연못 네. 땅 파놓은 그런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육되다가 수입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음. 아 얘도 음.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아우 계속해서 계속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네. 네. 하다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장갑을 좀 끼고 직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죠? 생각보다? 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얘네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고기를 넣을 때네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검역을 아. 확실히 네난 얘네 얼굴에 젖어 있어요 지금 아 여기 미안하다 헤엑 여기요와 우와 심각하구나 너무 신경을 안 썼네요 저희가 예, 아유, 아 기존에 없다고 아예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자세히 안 봤던 것 같아요 예. 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물었던 자리들은 몸통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예. 이빨자국 같은 게 보이시죠? 어. 예, 이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빨갛게 막 예, 뭐 어. 비누 사이사이에 아우. 와, 씨, 눈에 붙어있어요, 눈에. 네. 여기. 우와. 와. 안뜯어지거 보셨죠, 지금? 와. 와. 꼬리가 작은 이렇게 난주들은 네. 확실히 저 아까 오란다보다는 쉽습니다, 제거하기가. 오란다보다 어. 꼬리가 겹쳐있고, 그래서, 와. 저거. 자국 보이시죠? 이렇게 다물리의 흔적입니다 음. 보시면 이제 꼬리 이쪽도 다 괴사가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 있어요 네. 빨갛게 지금 달아 올라 있죠 네. 한두 마리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네. 모든 개체 다 보셔야 돼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 꼬리가 몸통에서는 떼기 쉬운데 꼬리부분이 미끌미끌 해가지고 네. 잘안 잡힐 뿐더러 잡기가 힘듭니다. 마지막 한 마리네요. 네, 네 어... 물이 제거작전이 일단은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계속 사투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한4 5 0마리는 조끼 붙어있던 것 같아요. 음. 보시면요. 음. 어... 이... 이... 인질인간 보실래요? 이게 다 물이에요, 이거.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다 있거든요. 예. 저희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건다 제거하지 못했을 텐데 예. 일단 여기 지금 통해 보시면 1차적으로 아까 하고 나서 바로 어항에 안 넣었거든요.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줄 거예요. 소금을 좀 넣으시면 내부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가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상처난 부분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할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공정에맡게 예. 넣어주고요. 예. 그런 후에 어항에 본어항에 넣기 전에 한번더 체크를 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꼭 쓰실 때는 이 기포기를 꼭 틀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숨을 쉴수 있기 때문에 오 장난 아니에요 진짜 평상시에 어, 좀 괜찮아 보여서 신경을 못 쓰고 저는 무리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물이 방멸 작전 좀 징그럽긴 한데요. 어 물이 방멸 작전 여기서 마치고 어 주기적으로 한번더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이 상태가 어떤지 복구가 완전 돼 있는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도 한번 물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이 방멸 작전의 애니멀로 t v 의 테드 느끼였습니다 과 좋아요